어허, 재, 밌다 어허, 갑비나리로고큐 이제 너 갔다. 해볼게, 슥! 하, 왔다시, 너무 간지 쩐다는, 호허 <웃음> 어허. <웃음> 저거 봐, 지 늑대야. 매일 혼자 저렇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상하게 제 옆에서만 하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니까, 응?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애라니까. 난 저렇게 미소녀 캐릭터 들고 다니는 애들은 극혐이야. <웃음> 나도, 나도, 인정, 인정. 뭐, 보면 어쩔 건데. 저리가 이 왕따야. 응, 야매로, 뭐, 이유 없는 게롭히면 뭐, 야매로다. 뭐라는 거야. 말이나 제대로 이 오타쿠야. 왔다시가 <뭐라> 쓰는 단어는 한분어라는 단어로 뭐라는 거야 진짜 차별아 가자 아 에휴. 그래 제 옆에만 오면 이상한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어 으. <뭐라> 으. <뭐라> <뭐라> <뭐라> 이... 직쇼 착한 왔다시가 잡는다 그리고 매일 옷 빨래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어어어어어어어어이네어 저건 내집거 피규어? 아 아는 척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처럼 미소녀 캐릭터를 좋아하는 척 한다면 늑대처럼 왕따가 될지 몰라 에 모르는 척 하자 어어어내집거짱가와이 <kinda processes> 어? 늑대야 뭐봐어 <ğini �blem sure> <유> <satu> <�pered> 용감한걸? 저런걸 아는척하면 너도 오더쿠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여자애들이 너를 극혐할 수도 있다고! 어, 어 리아야? 이, 이, 이건? 어, 그러니까 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분명해 어, 어 그러니까 이, 이건 이건 말이야 어, 그거 음. 내 집고잖아 나도 김연이 칼날 좋아하는데 이야! 내즈코 아시는구나! 그래 맞아! 이건 출판사 슈웨이샤가 출시한니도전점프마다 기멸의 칼란에서 나오는 내즈코짱이야 그리고 최근에 나오더니 활락의 거리편을 난 요즘 감명깊게 보았어 랭고크가 의차자가 해호음에 대한 힌트를 얻는 데 성공하고 어느 날 랭고크가 죽고 사개월 이랜시가 이고 나비 죠대개서 몸을 달려나원 음료를 수행하고 진내도 오늘 나호와 아오이를 납치하려한 남자가 단지로 이눈에 들어오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뭐였지? 어... 어... 어... 그게 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 거기까지 안 봤거든. 야 김야 너이왕따는 놀지마. 어? 친구 사이에 그런 게어디있어 같은 반이면 다 친구지.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야얘그처이만 가도 냄새나고 혼자 맨날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말투도 쓴단 말이야 진짜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감 에이, 무슨 소리야 늑대는 네 이렇게 냄새도 그... 안 나고 이상한 말투가 아니라 귓칼 성대모사 하는 거라고 너 지금 얘 냄새 맡았어? 왕변태구나. 마. 너도 왕변태구나 어쨌든 감쓰주지마 너도 애니보냐? 귓칼인가 귓밥인가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오더코랑 놀지 말라고 나를 욕해서 귀카은 귓밥이라고 욕하는 건용서본다귀멸의갈라을 때는 다이쇼시대수술판는 마음씨 착한 소년 카마도 단지로는 어느 날 도깨비에게 가족을 몰살당하는 슬픈 이야기야 유일하게 살아남은 누이동생 카마도 내지코마저도 도깨비로 변하고 마는데 절망적인 현실에 큰 타격을 입은 카마도 단지로였지만 동생을 인간으로 돌려놓기 위해 가족을 죽인 도깨비를 심판하기 위해 이살대의 길을 걷기로 결의한다 인간과 도깨비가 엮어낸 애절한 오두이의 이야기가 지금 하지 말이엿특별의 그 칼날은 레전드 전설이라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 쟤는 무슨 소리로 하는 거야? 저게 무슨 얘긴데? 한국말 맞아? 얘들아, 말좀 해봐! 나도 보긴 봤는데 어,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 나도 잘 몰라 사실은 나도 귀멸의카나를다 봤지만 애니를 본다고 하면 나도 쟤처럼 이상한 애로 낙인 찍힐 거야 절대 아는 척안할 거야 저 오타쿠 제발 현실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으흐흐 <웃음> 칙칙쇼 내가 도둑체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는거야 내가 뚱뚱해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애니를 봐서 난 너희들한테 피해준게 하나도 없다고 <웃음> 에휴. 늑대 때문에 애니를 본다고 이야기할뻔했어 그랬다간 여자애들한테 이상한 이미지로 찍힐지도 모르니깐 절대 늑대랑은 놀지 말아야지? 이! 오이에 뭐라고 했냐 너? 아, 아, 늑대야. 그 그러니까 그게. 이, 지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그그그 그만 놀 늑대야. 에, 니야야. 너만이라면 내 편이 되어 줄 거지? 늑대야 무슨 일이 있던 간에 폭력은 나쁜 거야 그만둬 에이, 하지만 하지만! 이 녀석이 기별의 칼날을 닮면서 모른 척했다고 기별의 칼날을 보면 본다 안 보면 안 본다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 너네들한테보두실망했어이이이이니이이이 리아 이이이이 리아, 우리.. 내가 뭘 그렇게 잘못됐는데? 너네들도 애니다 보잖아? 그런데 왜반 친구들한테 비밀로 하는 거야? 너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직쇼 으흐, 육디야! 다들 정말 너무해. 소년이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어, 어이, 아저씨는 뭐야?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비키라는? 아니, 당신은! 무잔삼아! 그 진짜 무잔! 그오디에 왕! 그 무잔! 그래 내가 바로 그 무잔이다 너에게는 뭔가 슬픔과 괴로움의 향기가 나서 말이야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무잔삼아 어, 저는 그래 복수가 하고 싶어요 저에게 비를 블러드를 주세요 피를 줄 수야 있지 하지만 내 피에 적응하지 못하면 넌 바로 죽어버릴 텐데 그만한 각오가 있을까? 아이무전사아 복수만 할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웃음> 그래. 그러면 나의 피는 500원에 팔고 있다. 에? 에? 500원이요? 아니 무전사마왜 피를 500원에 팔아요? 아무래도 현대시대에서는 온위로 살기 힘들어서 말이지 500원에 내 피를 팔고 있단다 아, 어, 어, 뭔가 이상하긴 한데 아이 그래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500원쯤은 아 이따 이 붕어빵 사 먹으려고 아껴놓은건데 여기 있습니다 흠. 그래 고맙다 자 여긴 나의 피다 그리고 기억해라 소년 그님에는 근대가를 따른다는 것을 나는 이만. 아, 어, 이것이 이것이 무장사마의비 음, 무슨 어,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 좋아 마셔 보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굳진 따갔던 시력대는이어라 이제 나는 상현의 삶, 시하잖아 늑대한테 말이 너무 심했던 것일까? 나도 사실 귀멸의 칼날 좋아하는데. 히히히히히. 깜짝이야, 뭐야, 넌! 오마에,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에? 잠깐, 이 말투에 이 목소리는! 지늑대? 허허허, 이젠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난 지카자로 다시 태어났다. 어허, 현 지카자? 이렇게 기멸의 칼날 피규어도 모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으면서, 넌 학교에서 날 배신했지? 죽어라! Oh, 아! 허어아 어허, 어아 어허, 어 궁지에 몰아서 잡는 것도 하나의 재미니까 <웃음> 그러면 이제 나를 짓밟았던 차별에게 찾아가 볼까 리아야 리아야 큰일 났어 늑대가 늑대가 친구식 때문에 언니로 변했어 뭐라고 냥냥냥냥 <웃음> 뭐야? 저기 이상하게 생긴 애는? <웃음> 나약한 인간... 아, 뭐야? 자세히 보니까 이거 너 쥐늑대?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마라! 난치카자로 다시 태어났다 아... 아우, 이 오타쿠! 코스프레하고 밤부터 아직도 이러고 노냐? 집에 가야 돼, 비키라고. 아, 아니 나는 도깨비라서 밤에만 활동할 수 있어. 뭐라는 거야, 뭐래? 뭐라 제발 현실을 살아, 제발 좀. 어? 진짜 불쌍하다. 아휴 진짜 나 집에 간다, 집고 집고. 아니 진짜 이게 뭐라는 거야, 거기서. 색키. 오. 차베리는 건들지 마라, 취늑대. 오, 어, 기블리아. 날 말리지마! 중심을 만든 건이 세상이야! 내가 나쁜 게 아니라고! 에이, 아우 어... 어, 진짜... 이 오토커들 진짜 극혐! 아주 반부터코스프레를 하고 칼 싸움을 하면서 놀고 싶냐? 아, 진짜! 동서남북으로 한심해! 진짜! 아, 다 짜증나! 아, 진짜! 아이 주식들! 하지만 인간을 건든다면 귀살대의 수주이자 이념맨의 아들 이 카마도 김리아가 너의 목을 뺄 수밖에 없다. 어. 그, 그, 그, 그게 그 무슨... 네가... 네가 수주라고? 그래, 비밀의 칼날은 사실 내 이야기를 적어서 내낸니다 <웃음>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대사관님이날 버렸어. 나에게는 복수뿐이야 아직 늙지 않았어, 진흙대그 이름은 버린 지 오래다! 덤벼! 진흙대 아! 너! 에? 신호가 미카구라! 에, 뭐! 어... 어! 어! 어! 아니, 난 이미, 어. 어... 난 학교에서 남한테 피해준 것도 없고. 그냥 애니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니네들이 일방적으로 날 싫어한 거잖아 난 억울해 어... 에이, 그래 맞다 쥐늑대 넌 잘못한 게 없어 늑대야! 늑대야! 에이, 정말 미안해 나도 애니 좋아하는데 애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아는 척 안했어 미안 <웃음> 정말 미안해. 오, 오이 제야 진심을 듣게 되는구나. 어, 어. 해가뜨고 있군. 햇빛을 맞으면 도깨비는 소멸되지. 잘 가라, 쥐우게 어, 어. 이제는 요한이 웃어. 안녕. 맹간 어때? 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내가 직접 쓴 소설은? 아 어, 진짜 오덕쿠 같아 <웃음> 아니야 내가 볼땐 재밌는 것 같은데? 데이트장일 듯? 이오덕쿠들아니네또 <웃음> 여기서 애니 얘기하지 제발 현실을 사세요 예? 뿅 바이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